진짜야. 뭐, 아 진짜 미예 선 완전 어, 스어라이습니 음, <sauna> 어, 아, 맞다. 아, 맞다 아, 야 너무 유 그러니까, <스> 안여아 <웃음> <형아. 웃음>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20시에 20시에 20시에 20시에 이0시에 20시에 20시에 2고시에2 0선임2 0좀 잘해줘요? 네2 0잘에 20시에 2 0 진짜 잘해주에 20시에 2 0게 편하게 야구2 0 많이 2 0시고 아 근데 비슷한 거 같아요 민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뭐라 해야 되지? 스하다해야 되나? 장사는 근데 몇년 있었으니까 적돼가지고좀 뭐지? 거위로 막 힘든 거 없는 것같아 네? 네? 연습실? 요연습 잘해주셨죠? 잘해주셨죠? 아니 어제 그.. 이영국 씨또 옆에서 축 하셨다고 전화 드렸는데 없겠죠 전화만 해침은 <웃음> 지찬이 러버라서 아... 저희는 그냥 막 이름을 이름을 부르잖아요. 그냥 지찬이는 앞에 우리가 붙어요. <웃음> 우리 지찬이. <웃음> 좀 해! 가서. 카메라 찍잖아! 아니, 아니, 뭐. 와, 카메라 여기 훅수하게 오랜만에 이 여기, 여기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도 엄청 좋아요 <목소리가> Me, y o s o m a k i n d i s c o v e r s n e y o c o v e r c a your n m e n e s o m e o Give me t h i i n t e u r e that I c o e s b e l on m It was a f i 뭐 저번에 문경 왔을 때도 뭐 다른 팀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. 경기를 보지도 않고도 이미 끝났어나 인사가 많이 건방해졌어요 네, 차렷. 팬분들께 대하여 쟁내, 중성, 어. 바로. 네, 안녕하십니까? 일병 최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1병 김도환입니다 2병 김재혁입니다 1병 최지환입니다 너무 잘 하고 있고 시간도 너무 빨리 잘 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 알차게 잘 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여건도 좋아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군에 <웃음> 있을 때는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컸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려고 웨이트 같은 것도 갖고 있고 런닝도 뭐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민호영도 그렇고 주위 코치님들의 형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다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네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에 있을 때 부상도 있고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빨리 낫고공강 운동 좀 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6개월 동기니까 뭐잘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재혁이 뭐 형보다 어려가지고 제가 뭐 챙긴다고 할거 없는 것 같고 재혁이 형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챙겨준다고 챙겨주는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<웃음> 이않을까요아 <웃음> <웃음> 처음 왔는데 또 같은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 선배들이셔가지고 오자마자 적응 잘할수 있게 많이 좀 챙겨주고 도와주셨습니다. 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24번 달아가지고좀 애정 있는 번호라서 달았습니다. 김지혁 선수였는데. 네. 어쩌다 보니까 들어왔는데. 아 제가 뭐 선임이니까요. 뭐 선임이 권리를 <웃음> 누려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재혁이 형이 자꾸 옆에서 내년은 뭐. 이, 중간에 나가니까 24번을 다지 말라고 하는데 <웃음> 어, 오래 하는 거 이제 보고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냥 프로 와서 처음 반복기도 네. 하고 달고 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벌써 들어온 지 6개월 넘고 뭐 일병 보호봉이니까 뭐 저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남은 기간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몸 건강하게 공부 잘 마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어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발차기 없애서 오겠습니다. 네, 차렷! 팬분들! <웃음> 아, 뭐해? 네, 차렷이라 차렷신! 네. <웃음> 네, 차렷! 네, 차렷! 팬분들께 <웃음> 대하여 경례! 좋은 분석! 바로! 성공을 두고 계 오! 근데? 줄뭐모나 어? 줄줄 모 스파이크 도와봐 네. 왜? 그래 스파이크 있는 사람. 카메라 있으니까 좀금고 해야겠네 너 형이 스파이크 챙겨줄게걸로 아, 어, 어, 네. 우리 동생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형이 챙겨줘야지 형이 지게야 마사지기도 쓰나? 에? 팀꺼야 팀꺼 팀과. 아니고. 수류탄으로 해야지. 수류탄으로. <웃음> 해고. 탄으로 수류탄으로. 이거 그으로수류로수류